96번째 리뷰 짠! 롯데리아 밀리터리 버거 가격은 단품 6,400원 세트 8,1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롯데리아의 신메뉴 밀리터리 버거인데요 그럼 구성부터 볼까요? 구성은 참깨빵 2개, 햄, 패티, 치즈, 양배추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 불고기 소스, 딸기잼입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레시피는 총 4가지인데 2등병 레시피로 해볼게요 완성! 우유랑 먹어야 된다고 해서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빵을 하나 더 넣어서 그런지 엄청 크네요 아안 들어간 <웃음> 진짜 딸기잼 맛이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딸기잼 맛이 확실히 뒤에 강하게 올라와요 지금 안 보여지겠지만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카메라 주위로 수많은 마카로니 샐러드와 양배추 샐러드가 흩어져서 뿌려지고 있다고요 <웃음> 아 먹기가 너무 불편한데? 이 신메뉴를 안 드셔보신 분들도 아실 맛인 것 같아요 매점에서 파는 아니면 동네 제과점에서 파는 그런 딱 햄버거 맛이거든요 빵은 두 개인데 이 내용물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가성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차라리 내용물을 조금 더 든든하게 넣어주시거나 존데리아에서 빠질 수 없는 우유나 수프를 추가해줬다면 컨셉도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격대 먹기에는 아, 좀 아쉬운 맛인 것 같아요 식판 느낌의 패키지라든가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버거라는 점이 되게 색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 맛은 너무 평범하달까요? 화려하지만 심플한 느낌이랄까? 신메뉴를 개발하고 광고 모델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광고 모델을 선정하고 신메뉴를 개발한 느낌이랄까요? 익은 대휘님이 얼마나 요즘 대세인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